어떻게,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아 맞네요. 아, 괜히 걱정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신청 비자. 아 비자 신청 안 돼. 일하는 시간이 아침 8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 저녁. 그도 다행이다. 사랑이 없다. 이치다 마? 이치다. 유주원 명마, 쉐이샤. 중원 명마? 네. 중국어는 잘하지 만 내가 보니까 한국말은 친배로. 만원 정도요. 요 168. 오케이. 여기가 주에지아상가입니다. 여기 내려서서 바로 여기서 환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 원은 환전해야 되겠죠? 아, 그렇지. 다음에 다음에 써도 되니까 주국사람들 좋아하는. 여우이200아2000 2000 아우만 피 이만큼 받았습니다 2000 아우 그 죽겠다 코코 먹을 거야 코코 코코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웃음> 자 여기가 지하상인데 진짜 있을 거다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마파오보다 먹을 거 천국입니다 돈 많은 게다 맞았어 요 우리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것도 체인점이에요. 꼭꼭 여기서 이거 먹으면 밥도 싸고 맛도 되게 좋아. 저번 날에 먹었던 게 이거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아큰게 <목소리도> 어. 엄청 넓아요 <목소리도> 2만 원. <목소리도> 얼마할지도 않아. 여기 있는 건 웬만하면 다 맛있는 거예요 네, 실패할 아, 리가 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다. 이천 네. 원도 아니에요? 이거. 네. 여기 보면 이것도. 이게 맛있어요. 전주나이사 맛. 아, 다맛있어 맛있어, 아, 아, 아, 맛있어 아, 보인다. 네. 이거 한번. 하면... 네. 오, 이거 뭐야, 이거 안에? 개구리 아리야? 네. <웃음> 하나가 있잖아요. 젤리 같은 거. 아, 젤리. 어 맛있겠다. 이런, 이런 것도 맛있겠다. 진짜.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우리한나 아니에요. 이거... <웃음> 데륙스케이어오 냄새 중국 느낌 나고. 조그 어우, 맛 아우, 싫어. 아우, 싫 괜찮긴 한데, 그 신, 신 거, 문봉사람못 먹겠다. 좀맛있다 이제 좀 이따가. 짭시장 올 거예요, 짭시장. 아, 짭이에요, 이거. 주문가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짭, 짭도 많고. 다 아, 짭이에요, 짜 짭. 짭, 짭, 짭, 짭, 저저 짭, 짭, 짭, 짭, 아, 형, 여기 맞다, 요거. 형 지갑산데. 여기, 여기, 좀 이따 올 거예요. 빨리 가까요 그냥? 어우, 중국 스멜.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여기 맞던 것 같아요. 왼쪽 가면 이제 미용실 있고. 아, 어, 왼쪽 미용실이야. 저도 여기서 머리 잘랐는데. 아, 진짜요? 네. 우리 같은 주의 스타일이네. 그러니까요, 어, 아닌데 나와서 바로 있었는데, 미용실이. 역시, 중국 고함. 뭐야, 자라야, 이거? 자라, 자라, 자라. 그 어,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고코, <웃음> 존준아이차 <웃음>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쪽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그렇게 돌아다니고 못 찾았어. 어, 져짜 뭐, 개가 있어, 여기. 진짜. 진짜. 짜진야 진짜. 진 진짜. 싸다. 진짜. 진짜. 这个什么没 먹어도 맛있没有麻辣的味道吗有没有辣的有有吗不是麻辣烫的油啊不是麻辣烫就是这个火锅不是有麻辣的吗就是辣的那个四川四川式的有没有那个两个是茄瓜茄瓜就是茄子吗烤茄子我这个都吃對 자 중국은 식기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씻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 물..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씻는거 원래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마지마착하시이 양마 감사합니 마포니 러. 다 한국의. 진짜 이거 양 많다. 대륙 스다니 아, <크러 wagon> 어, 여기 다진 마늘 넣었다. <okay. uma> <ikke settle down> 슈아이 <웃음> 한국 사람이라고 잘해주시네. 와. 근데 이런 호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는 호호가 좀 먹어요. 무드끓인 것같 그러니까 약간 우리 집에서 먹는 어, 카일라 카일라. 슈아이거. 와, 진짜 대륙 살양 진짜 많다. 약간 맛있어 보이진 않는다 소스 <웃음> 맛있어 약간 그거는 소스빨이 좀 있는데 어 아,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 음어 아, 맞네 그거 짭짤해가지고 아, 튼실하다 근데 튼실해 튼실해 튼실해 <목소리> 아 잘자 잘, 다행이다 맛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메인이네. <웃음> <이걸> 이렇게 면 해가지고 <목소리> 음 이거는 뭐예빨리 군절. 뭐요? 아지 고 돼지 좀안 돼. 파리 어? 한다 가지고 이것도 맛있어 장난 아, 아니에요 부가적인 걸 시켜야 되겠다 대0 아, 맛있다 감사맛있다한 번만 찍을게 한이 소스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자 이걸 한번 먹어볼까요? 음. 맛이 맞죠 이거? 맛이데음 아, 맛있지? 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진짜 와 제일 맛있다 아 이게 진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생긴건 이런데 맛있지 맛있지? 와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여기는 홍어가 아니라 부가요리네 홍어 아, 만있으면 아, 좋겠어 침탕만 잡고 이거는 김정구랑결수만 넣어야 돼 이렇게 맛 진짜, 아, 진짜 가지 맛있다 우리나라가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쩌그뜻 어. 쩌트비 <목소리� Fair. gi> <목소리도> 살면서 먹은가지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 <웃음> 아 진짜 아니야? 어, <목소리도> 음 와, 이게 약간 짭짤하니까 와... 면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 더맛있어 왜? 왜? 왜? 왜? 많이 좀 괜찮아. 도망 얘야, 나 이마? 진짜 잘 먹었어, 진짜. 와 어, 어, 어, 어, 어, 이 어, 어? 아, 우리 방금 먹은 게 이거네. 수작업을 하네, 수작업. 어? 살아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 이거. 음색. 오, 오, 오, 오. 오. <목소리> 형, 어디 미용실 갈지 정하고. <목소리> 일이 말투에 넣어드리고 왔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갖다 버리는 느낌인데 <웃음>